네. 강웅구 2학년 사과 A passion for science and art. 패션 하면 열정이죠. 과학과 예술에 대한 열정 이라는 제목의 본문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Today, it is common knowledge that butterflies go through an egg caterpillar p u p a cycle. 네, 여기서 처음 보는 게 나오나? 음. 응. egg Caterpillar pupa 이게 뭐냐면 유충 알자 아, 이게 이게 그애벌레 유충 번데기 그거죠 그러니까 그 주기를 겪는다라는 소린데 자 오늘날 it is common knowledge it is common knowledge that 하고 나왔어요 얘가 진주였고 얘가 가져왔죠즉 d e d 이하라는 것은 흔한 지식이다 일반적인 지식이다 상식이다 이거죠 음, 뭐가, 나비들이 겪는다는 것, 뭘 겪어요? 예, 네, 요, 시, 한, 단, 덩어리로, 알, 유, 추, 그러니까 애벌레, 번데기의 주기를 겪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늘날은 그래.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기, 하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앞으로 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꺼낸 건데,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겠지? h o w e Until the 17th century, many people r e g a r d e d the butterfly and the caterpillar as entirely different creatures. 예, 쭉 읽으면서 내용은 대충 들어와야 돼요. 17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 A를 B로 여기다. 그렇죠. 나비와 유중 애벌레를 완전히 다른 생물로 different creatures로 여겼다. But regarded는 뭐 thought로 바꿨어도 되고 considered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이 뭐야? 17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나비하고 애벌레를 전혀 다른 개체로, 생물로 여겼다. 지금 오늘날은 다 알지만 아래에서 애벌레가 돼서 그게 번데기에서 나비가 된는걸다 알지만 옛날에는 다른 걸스로 여겼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y believed 자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 Believe that 이렇게. Insects were evil creatures that came from mud. 지금 여긴 대시 생략돼 있고 이렇게 밑줄 밑주, 점선 밑줄로 돼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인데 뒤에가 동사인 걸로 와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뭐뭐뭐뭐한 예 네, 사악한 동물들이었다라고 믿었다 이거, 이거지 어떤 came from mud. mud는 이게 더러운 진흙에, 이렇게 깨끗한 뭐, 마사지하고 그런 머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흙에서, 진흙에서 나오는 아주 사악한 생물로 여겼다. 생물이었다. 라고 생각했다. 믿었다. 얘기니까, 곤충들은 사악한 것. 지금 대, 그, 곤충하고, 아까 뭐라 했지? 버터플라이와 카트필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색트하고 버터플라이즈하고 다르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곤충들은 이렇게 사악한데, b u t t e r f l i e s o n their hand. 다른 한편 반면에 이게 또 반면에 butterflies were considered summer birds and it was commonly believed that they just fell from the sky in warm weather and vanished in the fall. 음, 뭐로 해석해 줬어요? were considered summer birds. 여름 새들. 그 그러니까 새라는 것은 그래도 인간과 좀 가깝고 좀 긍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나비 곤충은 진흙에서 더러운 데서 나오는 사악한 생물이고 나비는 반면에 음, 여름새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렇게 흔히들 믿겨졌다 어떻게 데디야 역시 데디야가 짐조인데 그들 그것들은 여기서 데니는 나비들이죠 그들이 방금 따뜻한 날씨에서의 하, 날씨 속에서 따뜻한 날씨 때낮할때 때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가을에 인더폴 가을에 사라졌다. 라고들 흔히들 믿었, 믿었었다. 근데 it, that, 절이 나오는데 it, is, said, that 또는 it, 뭐, is, it believed, that 이런 것들은 it seems, that처럼 대 that 절의 주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투보정사로 바뀌는 고거와 문장의 전환이 된다는 것을 한번 공부해두고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it, t h 그니까대 절의 주어가 t h e y 예요 they were commonly believed t 투가 나와야지, 그지? 이 때는 대절이 나오는 거고 여기 에 주어가 나오면 투가 나오는 거고, 그투 뒤에 있는 이 예, 동사를 투부정사로 가져가야 돼요. 지금 시제가 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투부정사로 가져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뒤에 그대로 써주면 되죠. So t h e y were commonly believed just to, to fall from the sky o in one way they vanished in the fall. 그러니까 vanished가 아니라 vanish가 되겠지? 투에 걸려서 예, 그렇게 문장 전환이 될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내용은 어떤 거야? 어, 쭉 내용은 잊지 말고 가세요. In those days, 그때 당시 한 여성이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과거 얘기지. One of us stood out as a pioneer. 한 여성이 우뚝 솟았다. 그러니까 눈에 띄었다는 얘기예요. 뭐뭐로 석. 예, 개척자로서 한 여성이 눈에 띄었다. Although having an interest in insects were considered odd and weird, she observed many cases of insect metamorphosis and recorded these invaluable scientific observations through her unique paintings. Although, 비록 having, although가 접속사니까 having은 이제 주어로서 나온 거예요. 동명사 주어. So having an interest in insects까지가 주어고 예,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건데 곤충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곤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뭘로 여기졌냐면 이상하고 기이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랬을지라도 올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그 곤충에, 아까 뭐랬어? 곤충은 사악한 생물이잖아 곤충에 관심을 갖는 건좀 이상해 그렇게 여겨졌지만 she observed, 관찰을 했더니 many cases of insect metamorphosis 네. 곤충의 변태 과정에 많은 경우를 여러 사례들을 관찰을 했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 고그 주절에 있어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되겠죠. 뭘 기록했지? "the invaluable scientific observation." 자, 이러한 아주 아주 귀중한 과학적인 관찰들을 기록을 했어요. 뭐를 통해? her unique paintings. 그녀의 독특한 그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찰도 했고 그거를 그림으로 기록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휘 하나 볼게요 invaluable 그러면 원래 valuable 자체가 소중한 기중 아니에요 이 n 을 넣어서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아주아주 아주 기중 아니고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아주 아주 기중 아니야 근데 요거 valueless 붙은 거는 하찮은이에요 가치 없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뜻이 아닌 거예요 어휘 알아두고요. 내용은 쭉그 예전에는 이랬고 그러니까 현대는 이런데 예전에는 이랬고 그 와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Her name was Marya Silvamarian 이라는 사람이었다. Sibilla Marion 이라는 사람이었다. 자 내용이 그때 당시 시대적 인식은 어땠다? 나비와 유충은 별개다. 그리고 곤충은 사카생물은 부정적이고 나비는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인식이 이런 시대에 곤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경우는 좀 기이하고 o d 위 and 라 그랬죠. 그렇게 여겨졌는데 한 여성의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어. 뭐로파열리 e r 개척자로서. 그 사람이 뭐한 거지? 그 동물의 변태 과정을 관찰을 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남긴 거죠. 자, 다음 내용 이어지는 거다 이해하기 전에 어, 여기에 이런 연결 어그 다음 에 어법 들 문장, 전 환할 수 있는 것다 숙지 해두 시기 바랍니다.